안 궁금하세요? 플라스틱 빨대 진짜 환경 오염의 주범이에요. 저는 종이 빨대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빨대를 좋아해요. 근데 자꾸 종이 빨대를 쓰려 고 그러죠. 플라스틱을 쓰는 사람은 환경을 생각 안 하는 사람으로 취급을 하죠. 근데 종이 빨대가 진짜 친환경적이냐고 알아보도록 하죠. 궁금증을 넷플릭스 시스 파리 씨가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파리 씨는 환경 단체가 분이 의도를 갖고 환경 오염을 플라스틱 빨대가 시키고 있다라는 아젠다를 보여주고 있다고 해요. 의도되고 기획된 활동이었다는 거죠. 바다 거북이 뭐 플라스틱 빨대에 꽂혀 죽네. 그런 그런 사례도 있겠죠. 근데 이제는 다른 주된 원인을 전혀 알리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린워싱이죠 키... 종이빨대는 친환경적일까요? 아닙니다 봐야 될건 제작된 기성품이 아닌 제작 공정 과정인 거죠 프리썬의 종이빨대는 심한 거 어, 아니에요? 총지 비닐봉지 제작 과정에서 1 0 대기오염이 더 발생하고 온실가스는 80%가 더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플라스틱 빨대 쓰는 사람 정상 종이빨대 쓰는 사람 정상 종이빨대 강요하는 사람 비정상 해처법 알려드릴게요 나는 어망줄이기 수거 활동에 참여한 이력이 있으신 어망주... 네 다음 급 궁금해서 떠보죠